제가 지금 이 시계 차고 있잖아요 옛날간에 엄청 설랬어 지금은 안 설레 왜?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렘과 당연한 일상 이것도 정말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설레는 소망을 하자라 요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 많이 하면은 후카님 더 이상 상상을 해도 설레지 않아요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여기는 우리 집 여기는 남의 집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내가 있는데 야자수에 다그 열려있는 코코넛을 먹고 싶어요 코코넛을 먹고 싶으신데 남의 집에 가서 몰래 따먹는 상상했을 때 몰래 서리에서 먹는 생각했을 때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설레고 어 짜릿하고 뭐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야 이거 걸리는거 아니야? 막 오만가지 감정이 들겠죠? 뭔가 두근두근 거리고 스릴 막 느껴지잖아요? 어 남의 집에서 몰래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면은 야 걸리면 어떡하나? 요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집에 야탈 수가 있어 요거 이제 따갖고 먹는다 생각했을 때 어때요? 진짜 도둑같아 <웃음> 자 우리집에서 먹을 때 어때요? 아 당연하잖아 아니 뭐 아니 우리집에 열려있는건데 먹는데 뭐 당연하잖아 이거 한다고 뭐 설레요? 아니 내가 내거 따먹는다고 해서 뭐 설레요? 그냥 당연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설렘과 당연함의 차이입니다 남의거라고 생각하면은 설레.. 짜릿해 근데 내거가 되죠? 안 설레 편안하죠 요즘 잘나가는 사람 누굽니까? 잘나가는 연예인 만약에 내가 아이유를 바라봅니다 아이유랑 연애하는 상상을 해 설레죠 아이유랑 연애하는 상상하면 설레잖아. 맞잖아. 설레잖아요. 그죠? 아이유입니다. 아이유. 자, 아이유랑 연애하는 상상하면 설레잖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아이유랑 여러분이 결혼했어. 결혼 20년 차야. 결혼 20년 차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유랑 같이 밥 먹는 게 설렐까요? 아이유랑 같이 뭐, 여행 가고, 이런 게 설렐까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겁니다. 더 이상 설레지 않아요. 이게 일상이 되면 설레지 않습니다. 계속 설레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설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연함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함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함이란 말과 일상이란 말이 같은 건데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야자수에서 코코넛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일상이 편안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죠? 이게 일상이어도 감사할 수 있어. 그죠? 하루 3시 3끼를 1년 내내 먹어도 밥을 먹으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맨날 먹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설레지 않을 뿐이지 안정되고 감사할 수 있다고요 일상이 돼도 또 다른 감정이 들는 거예요 또 다른 감정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꼭 설렘이 느껴져야만 좋은 줄 알아요 찌릿찌릿한 거죠 이 찌릿찌릿한 감정은 오래가지 않아요 순간이야 이 찌릿찌릿한 감정보다 이 일상적인 감정들 편안한 감정들이죠 그게 더 오래가요 결혼해서 계속 설레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주문을 외우면 부부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음, 자, 내 이상형이 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설렙니다. 처음엔 설레는 게 맞습니다. 이게 순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설레지. 내 여자가 아니잖아. 내 남자가 아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 옆에 왔어. 초반엔 설레. 초반엔 설레지만, 이게 1년, 2년 계속 반복돼갖고 막 5년 넘어가고 하면은 설렙니까? 안 설레요. 설레지 않고 일상이 되는 거죠. 일상이 되니까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온하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평온. 당연함이 되면은 이제 평온해진다고.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설렙니다. 마음에서 100% 안 받아들여지면 설레 아직. 그럼 이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응용할 수 있냐.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어떨까.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면은 처음에 설렙니다. 그죠? 당연히 설레요. 어떤 소망이든지 설레는 게 정상입니다. 처음부터 안 설레면 그거는 소망 자체가 잘못된 거고 처음에 설레야 돼. 근데 이걸 반복하죠? 그러면 이게 일상이 되는 거죠? 당연해지는 거잖아. 반복을 하면 은 일상이 된다. 일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 평온함이라는 감정이 든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소망을 떠올렸을 때 설렘의 감정에서 평온함의 감정으로 바뀌면 그만큼 이제 여러분의 소망이 당연해진 겁니다 이 평온함이 될 정도면은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계속 설렐 순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시계 차고 있잖아요 옛날 에 엄청 설렜어 지금은 안 설레 왜? 이 시계를 지금 1년 넘게 찼는데 이게 왜 설레 1년 넘게 갖고 있던 내 시계고 이게 더 이상 설레는 일이 아니고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일상이고 당연함이 돼도 제가 감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예시가 하나가 소고기입니다 제가 소고기를 뭐 먹으려고 하면은 뭐 맨날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주 먹어도 여전히 먹을 때마다 행복해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일상이 돼도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매번 감사하고 매번 행복해요 대신에 처음 투플러스 한우 먹을 때의 그 감동, 그 설렘은 없죠 맨 처음에 먹을 때는 야, 내가 투플러스 한우를 드디어 먹는구나 너무 설레고 두근거리고 막 뭔가 감회가 새로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지만 되게 그래도 어쨌든 행복하고 기분이 좋다 매일매일 반복돼도 행복하다 좋은 것은 매일매일 반복돼도 기분이 좋아요 매일매일 당연히 저도 매일매일 행복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우리가 어떤 소망들을 떠올리면서 일상처럼 느껴도 그게 당연하게 느껴져도 그래도 평온하고 감사한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없는 경우 있죠 평온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 그러면 그게 진짜로 우리가 소망을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포기한 건지 또 구분을 해야 돼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지나갔는데 하다보니까 설렘은 사라져 설렘은 계속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허용도 안 됐어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감사하거나 평온한 느낌이 아니야 그냥 별 느낌 없습니다 애매한 느낌 현타가 와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느낌이 아니야 이게 내가 정말 소망이 받아들여졌다면은 거기에는 평온함이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감사함 근데 이게 막 엄청 들뜨는 감사가 아니라 뭔가 편안하게 감사한 느낌 편안하게 감사할 때어 이거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친구가 있는데 자이 친구가 딱 옷장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옷을 쭉 봅니다 자이 친구가 여기 서갖고 뭐 입을까 해갖고 봐요 막봐 그러면은 뭔가 설렘이 있죠 내가 요 옷들을 고를 때 설렘이 있습니다 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소망을 이룰까 고를 때설렙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요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 이것도 할수 있어 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소망을 고른다고 하면은 설렙니다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소망은 언제 이루어지냐 내가 소망을 고릅니다 하나를 자 나는 이걸 고르겠어 골랐습니다 입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얘가 평생을 벌거벗은 채로 살던 애라면은 갑자기 옷을 입었을 때 이게 굉장히 불편할 거야 그죠 굉장히 까실까실하고 불편하고 두지 이걸 왜 입어야 되나 막 오만가지 생각이 들 거고 이게 뭔가 어, 너무 불편해서 벗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야. 소망도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내게 맞나? 내가 이걸 누려도 되나? 내가 이럴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만약에 이 옷을 입고 몇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점점점점 점점 이제 이게 내 몸에 적응이 되죠. 계속 입다 보면 은 나중에는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계속 의식하진 않잖아요. 나중엔 그게 당연해집니다. 그러면 그때가 내가 소망을 받아들인 상태다 내가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처럼 당연해질 때 그때가 소망을 받아들인 상태 그러니까 소망을 바라볼 때 보고 고르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입은 다음에 받아들이고 당연함의 상태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때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 적응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냥 설렘만 느껴진다 그러면 아직은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에 가슴 깊이 받아들여진 상태는 아닌 거예요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는 설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상태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만약에 인터넷에서 자 요거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때요? 설레는데그 설렘이 좀 느낌이 다릅니다 이거 샀으니까 당연히 오는 거 당연히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렘과 당연함이 좀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도 설렘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설렘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 당연함을 내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당연함이 뭐가 있다고요? 평온함과 감사. 그러니까 이 평온함이 뭔지 모르겠으면 은 어,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평온함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라고. 잘 모르겠으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거나 불안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떠올리는데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그게 평온한 거예요. 막 의심하지 않는다. 이게 평온한 거야 내가 요거 생각하는데 당연히 올거 알지만 그래도 설레 그런 기대감도 괜찮아 마음공부 책에서 기대감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해봤는데 기대감이 있어도 됩니다 기대감이 있어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어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이게 오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 당연함에서 나오는 기대감은 괜찮아요 택배가 오는 건 당연하지만 빨리 오면 설레잖아요 그리고 어 오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 택배 왔습니다 하면은 설레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설렘이 아니라 여기에 걱정과 불안함이 없는 것이다 음.